내 차는 내 관련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고정식 이동 단속 구간입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내비게이션에서는 단속 카메라 의 위치를 알려주고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경고음과 함께 경고 멘트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중국을 제외한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처럼 내비게이션에서 과속단속 카메라 의 위치를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속단속 카메라 의 위치를 미리 알수 있어서 단속 구간에서만 속도를 줄이 고 통과하고 나면 다시 과속을 하는 캥거루 운전이 만연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과속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을 했다가는 범칙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새로운 장비를 도입을 해서 과속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장비로 언제부터 단속을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엉트뷰 경찰청에서는 2016년에 외관이 일반 승용차와 거의 똑같은 암행 순찰자를 도입해서 을 신호위반, 보복운전, 난폭운전,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불법 행위들을 단속을 했었는데 과속단속만큼은 현재까지 무인단속카메라와 구간단속카메라만 의존해왔었는데 그래서 암행순찰차에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장비를 장착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 장비의 특징은 최소두개 차로 이상에서의 과속여부 감지가 가능하다 영상 및 레이더 검지 기술을 활용해서 전방의 차량 정보, 속도, 위치 정보 등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저장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그래. 단속이 되면 정보를 저장하고 위반자에게 통보가 될수 있도록 했고 그러니까 카메라를 잘 피해서 다녀왔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과속으로 인한 범칙급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암행순찰차에 단속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다음 달 9월부터는 전국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 17대 치범 장착을 해서 시행을 하고 일단은 제한속도 40km로 를 초과한 차량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 이라 고 그래 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과속은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나는 물론 내 가족과 피해자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후유증을 낳게 됩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차는 네, 뇌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